폴리그로스의 미래연구 시간여행자 마이클 필립스의 제3차 세계대전 예언 마이클 필립스는 2075년에서 온 시간여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여행은 전혀 증명된 바가 없으며 아, 하지만 아, 다만 아인스타인은 중력장이 시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대학적인 평균 수명이 72세라고 할때 과학자들은 지상에서 33cm 상공에 사는 사람들은 900억분의 1초정도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송에서는 미국의 해군이 1943년 행한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함정의 선체가 320km 순간 이동했고 선원들은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겪었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은 선박이 독일 잠수함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장을 소멸시키는 디가우즈 정도만 실험한 적이 있으며 담, 해당 기기는 현재도 하드디스크의 중요한 정보를 파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여행의 증거라는 사진들은 있지만 시간여행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으며 마이클 필립스 도 실존 인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미래를 연구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공상소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필립스에 따르면 그는 2075년에서 왔으며 미래 세대가 획득한 시간여행 기술은 1947년 추락한 UFO에서 채굴되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필립스가 이용한 시간여행 기계는 8피트의 구형이며 시공간의 외곡 현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필루스에 따르면 제 3차 세계대전은 북한의 하와이 핵공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3차 대전에서 북한이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편에 서게 되며 전쟁은 3년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로 알려진 미셀드 노스트흐담은 16세기 에 제3차 세계대전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가 야기한다고 예언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1917년 보토투갈에서 발현한 노사생호화지파치마의 예언에 의하면 제3차 세계대전은 종교전쟁이 되며 흰옷 입은 교황이 살해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필립스는 2400년대로도 여행했다고 하며 2400년대에는 핵공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치유되고 사람들은 고층 건물에서 살고 있으며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 마션에서 보는 것처럼 인류는 2020년대 화성을 직접 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필립스에 의하면 인류는 2032년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필립스의 주장은 영화적인 상상력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영화 속에서 그렸던 일래 절대다수는 현실로 이미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바로 최악의 미래를 예방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여행자 마이클 필립스의 제3차 세계대전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예언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 300개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